자 그래서 이 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네, 이 목을 위해서는 이 자세가 중요하고 자세. 자세 우리가 그 바른 자세를 얘기하면서 항상 잘 때는 거북목을 하고 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수 있는 그래서 이 경추의 C커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자세로 잡아주는 베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모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네. 잠깐 <웃음> 쉬었다가 베개 하는 거좀 배울까요? 네. 이거 베개랑 아, 코골이, 코거 이런 거좀 배워요. 이거 대만 아, 있으면 음.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 이거는 다시 저기 라서 보험 얘기는 뭐? 보험 얘기고 양학 뭐이 거.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코플링이한번 신경 쓰게요? 응. 음. 배워야 겠어 그거를 에네마다위 이 탄성이 좋은, 어,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 준비하는데요. 요거는 한 4cm, 길이 4cm, 어, 두, 이 넓이는 약 2mm 정도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자,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두 개, 이두 개를 잘라놓은 거예요.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 잘안 보이는데? 어디다 핸드 핸드폰, 뒤집어서 드폰 핸드폰, 핸드폰,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핸드폰, 핸고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아드폰핸 넓은 거쓰면 좋아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좀더 재밌게 해야겠다 누가 이렇게 키직거려요 이건 뭐 저기 그 DIY 실습시간이에요 그래서 약 7cm... 오면 <웃음> 한성이 <웃음> 저희가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놓습니다. 아까 만들어놓은 거 있었는데 히어요어 욕을 <웃음> 내가...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고 이게 끈적이는 음. 곳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놓고 아까 준비해놓은 테이프에다가 딱 덧붙여요. 그럼 이제 이중. 지금 이중 테이프 또는 삼중 테이프가 되겠죠? 그럼 예. 이 안에 다 보이죠? 예. 그러면 이 탄성이 있는 테이프가 된 거예요. 예. 자,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